안녕하십니까 t v 공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주말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나 면적이 궁금하시거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여기 포항 시내입니다 여기가 공단이고 여기가 연일입니다 연일 연일에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중명... 여기가 포항IC입니다 이 도로가 영일만대로입니다 여기가 남포항IC 여기가 중명IC고 여기가 유광IC입니다 중명IC에서 내려서 이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방향에 여기가 중명IC입니다 중명IC에서 내려서 이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황용사입니다 황룡사부근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국당리 마을회관입니다. 빨간별시는 경주고 여기는 하얀 부분은 포항입니다. 국당리는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고 여기는 포항시 연일읍 중명리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승용차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삼배 속으로 회전을 하니 잠깐만 보시면 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벌써 밭에 도착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도로는 현황 도로 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습니다 시멘트 포장된 현황 도로입니다. 높낮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땅가, 땅은 요정도 거리입니다. 옆에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세컨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이쁘게 보이네요. 주변에 지나가는 고압선입니다. 여기에 도, 도로입니다. 도로 모양입니다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 멀리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하늘이 참 아름다웠네요 여기 멀리 산 건너편입니다 현재 밭 모습입니다 도로와 밭 모습입니다 현재 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입니다 이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옆에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땅경계는 이 정도 경계입니다 땅입니다. 현재 지하수의 모습입니다 이 관안에 지하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조그만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수입니다. 차량이 밭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유광에 있는 대림아파트 같습니다. 멀리 산과 아파트가 보입니다. 현재 도로와 밭을 보고 있습니다. 밭 주변에 조그만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밭 높이가 도로 높이 보다 약간 낮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에는 농막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밭은 밭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밭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풀이 많습니다. 풀이 현재는 많으나 구매하셔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실 경우 풀을 제거를 하면 밭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파이프 속에는 지하수인 것 같습니다 밭이 약간 경사가 되어있습니다 중명리와 국당리는 현재 우사와 축사가 없는 관계로 비가 오는 날에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아주 환경이 깨끗한 그런 동네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현재 북동쪽으로 보면 대리마파트가 보입니다 유광에 있는 대리마파트가 보이고 옆에는 조그만한 사찰이 보입니다 이 지대가 조금 높아 멀리 중명리 마을도 조금 보입니다 반 옆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고압선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은 포항에서 가까운 곳에 주말농장 하나 장만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선이 지나가는 관계로 다른 땅보다 조금 사게 나온 점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황도로 입니다. 지적도 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행위는 가능한 현황도로 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현황도로 입니다. 조그만한 트럭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현황도로 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입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대지면적은 585제곱미터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주택을 신축할 경우는 동향으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 멀리까지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습니다. 고압선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가까워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기 최고입니다.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3.3 제곱미터당 가격은 48만 원입니다. 매매 금액은 8,500만 원입니다.